하늘나라로 간 모세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땅 가까이에 오게 되었단다. 그동안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죽었지. 나이가 어렸던 자녀는 자라서 모두 어른이 되었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왔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고 다녔어. 그 40년 동안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했지.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단다. 딱한 번만 빼고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적은 딱한번 있었어. 언제였더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려고 모세가 바위를 세게 내리친 적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내리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었어.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게 하셨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 아론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혼자 남은 모세도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갈수 없었어. 모세의 마음이 아주 슬펐겠지?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 모세 역시 정말 궁금했거든. 모세는 하나님께 한번더 아주 공손하게 부탁해 보기로 했지.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곳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단다. 아니다,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너에게 약속의 땅을 미리 보여주마. 잠시 후 저기 보이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가거라.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을 전부 볼수 있다. 앞으로는 너의 부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죽고 나면 너의 부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단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을 마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단다. 가나안땅 아주 가까이 있는 산이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보았단다. 산을, 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보면서 흐느껴 오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사람들은 모세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단다. 사망을 지나는 그긴 여행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지켜주었어. 이제 그 모세를 두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전부 볼수 있었지. 초록풀로 뒤덮인 언덕이 보였어 넓은 연못과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보였지 맛있는 과일이 탐스럽게 달린 나무도 보였어 그리고 아득히 저 멀리에서 넘실대는 파란 바다도 보였단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저 땅이 바로 내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본 모세는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슬프지 않았단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가게 될 하늘나라를 생각했지. 하늘나라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만큼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단다. 그후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소음을 거두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데리고 가셨단다.